예 안녕하십니까 자, 우리가 저번 시간까지는 NX 드로잉의 템플릿을 가지고 어, 배웠습니다 상당히 복잡하고 여러 단계에 걸쳐가지고 여러분이 신경 써셔야될 부분이 상당히 많죠 그렇지만 한번 잘 구축해 놓으면 계속해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좀더 어, 신경, 어, 정교하게 신경을 써서 구축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또 다른 주제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계 변경 전으로 해가지고 도면의 변경 사항을 서로 비교하고 추적할 수 있는 이트랙 드로잉 체인지라는 명령들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노란 박스 안에 들어있는 거는 NX10에서 보여지는 명령들이고요. NX11에 와서는 좀 명령들이 좀 단순화되었습니다. 이렇게 트랙 드로잉 체인지라는 명령과 비주얼 오브레이라는 이두 가지 명령으로 좀 단순화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NX10 명령들을 먼저 설명드리고요. 다음 시간에는 nx11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면의 변경 사항을 추적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하나는요, 스냅샷 모드가 있고, 하나는 트랙 체인지 모드가 있습니다. 이스냅샷 모드랑 우선, 단순하게 형상 전, 형상 변경 전 도면하고요, 형상 변경 후 도면을 이렇게 겹쳐보는 겁니다. 겹쳐보면서, 아, 어느 부분이 어떻게 변경되었구나,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자, 색깔로 표시되는 부분이 있죠 이건 이제 변경 후 도면이 되어있고요 자, 변경 전입니다 죄송합니다 변경 전이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까만색으로 표시되는 부분이 있죠 이게 변경 후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두 개의 도면을 단순히 오브레이해서 보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작업 순서는 실제 실습을 통해서 한번 보겠습니다만 먼저 스냅샵스를 찍습니다 간단하게 변경 전 도면에 어 사진을 찍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 다음에 형상도 변경하고 당연히 도면도 더 변경할 수 있겠죠 그런 다음에 도면을 업데이트하고 오 v 레이 cgm 명령어를 실행하면 요런 식으로 컬러로 표시가 됩니다 단순히 비교해보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 그러다 이제 더 이상 음 이런 데이터를 삭제하고 싶으면 비교 데이터를 삭제하고 싶으면 여기 delete compare report 있죠 이걸 누르시면 됩니다 아 컴페어 데이터 있죠 이걸 누르시면 됩니다 자. 두번째 방식은 이 트랙 체인지 모드입니다. 좀더 정교하게 검사하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뭐 형상 변경 전 도면하고 형상 변경 후 도면을 서로 비교하는 건데 여기 세팅에 들어가셔가지고 여러분이 좀더 어떤 것을 비교 추적해 나올 것인지를 세팅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트랙 체인지라는 명령을 실행을 하시는 겁니다. 이걸 켜놓고 형상도 변경하고 도면도 변경한 다음에 이거는 이제 일일이 추적하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execute compare report를 실행하면 다음과 같은 대화 상자가 열릴 겁니다. 그러면서 도면에서도 아 이런 식으로 어떠한 부분들이 변경되었다는 것을 여러분이 추적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런 렇죠자그 다음에 또뭐 open compare report라는지 delete compare report 이런 부분도 있는데 실습을 통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NX에서요. 자, 실습 파일을 한번 보겠습니다. 가면 여기 있고요어디냐면 어 여기 있습니다 트랙 체인지 모드가 있는데요 버전 10이 있고 11이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버전 10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요건 단품이고요 요거는 네. 마스터 방식으로 해서 도면을 생성한 겁니다 일단 모델을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요렇게 좀 단순하게 모델을 생성했습니다 자 도면 파일도 같이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자 지금은 모델링 환경이라서 그렇습니다 자 드래프팅 환경은 넘어오죠 이렇게 생성돼 있어요 그래고 단품 예를 가지고 예, 이렇게 도면을 생성한 겁니다 자 드래프팅 툴에 보시면 이렇게 트랙 드로잉 체인지라는 그룹이 있죠 일단은요 스냅샷 모드로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세팅에 한번 들어가 보시죠 세팅에 들어가면 리셋 한번 할까요 제너레를 보시면 두가지 모드가 있습니다 스냅샷이 있고 트랙 체인지가 있는데 이 밑에 있는 이 부분들은 사실은 스냅샷에서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스냅샷 모드로 여러분이 비교 검사하실 때는 이 세팅에 굳이 들어올 필요도 없습니다 기본값이 뭐로 되어있죠 스냅샷으로 잡혀있습니다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먼저요 얘를 한번 눌러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변경 전 도면을 기여을 어,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스네샷 데이터가 성공적으로 생성이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오케이 하시고요. 그 다음에 모델로 넘어왔어요. 좀 변경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모델링 환경으로 넘어오죠. 무페이스 해보겠습니다. 자, 디스턴스 방식으로요. 리셋 한번 할까요? 네, 디스턴스 방식으로 저는 이 앞면만 면의 노말 방향으로 한3만큼 무브하겠습니다자 그러면 되겠죠? 아 페이스가 안 잡혔나요? 이 페이스를 잡겠습니다. 3만큼 앞으로 이렇게 돌출된 게 보이시죠? 오케이 하시고요. 그 다음에 브랜드 이 블렌드 있죠? 블렌드를 리사이즈를 해보겠습니다. 이거 누르고요이 부분 뒷부분도요 같이 잡고요. 지금 오지 잡혀 있죠? 저는 2.5 정도로 하겠습니다. 오케이 하죠? 자그 다음에 좀 딜리트 페이스 하셔 가지고 자이 부분 하고요 이 부분 밑에 내리셔 가지고 이 부분 이 구멍을 없애 보겠습니다 됐죠? 자그 다음에 또챔버다 한번 리사이즈 해보죠 얘랑 두개 잡으시고요 10으로 잡혀 있는데 저는 5 정도로 하겠습니다 됐죠? 이렇게 변경을 했습니다 저장을 했습니다 저장하고요 이쪽 도면으로 넘어오겠습니다. 일단 넘어온 다음에 여기 더블 클릭하시고 작업 환경도 드래프팅 환경으로 넘어오겠습니다. 그럼 당연히 도면이 변경돼 도면을 업데이트하라 이런 말이 뜨겠죠? 업데이트 하겠습니다. 그럼 도면이 업데이트 됐어요. 그러면 이전에, 직전에 바로 제가 찍어놓은 스냅샷 데이터하고 지금 변경된 도면하고 서로 캡처보면서 비교를 해보고 싶은 겁니다. 그럴 때 오브레이 CGM 누르시면 돼요. 그러면 자동적으로 얘가 변경 전후 도면을 겹쳐서 여러분한테 시각적으로 보여주게 됩니다. 자 이렇게 보이죠? 확대해보면 어떻습니까? 이 까만 부분들이 실, 변경된 거죠. 그리고 여기 주황색으로 보이는 것이 이전 데이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아 이게 형상이 변경되므로서 치수도 변경되고 뷰도 살짝살짝 변경됐다는 게 보이시죠? 이렇게 여러분이 겹쳐보면서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간단하게 겹쳐보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죠? 꺼고 싶으면 요거 해제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럼 다시 한번 누르면 또 겹쳐보면서 비교해 보실 수가 있겠죠? 그러면 스냅샷으로 여러분이 찍어 놓은 데이터는 어떻습니까? 계속 남아 있는 겁니다. 그렇죠? 해제하고요. 찍었던 스냅샷을 지우고 싶으면 요거 누르면 됩니다. 요, 그림요 아이콘 보이시죠? 아이콘에 X 표시되어 있는 거죠? 결국은 요거 누르면 이제 스냅샷이 사라진 겁니다. 그럼 다시 이게 오브레이 할수 있나요? 그렇게는 안되겠죠. 이게 이제 정상적인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다시 한번 이거 누르고요. 스냅샷 찍고 이번에는 다시 이쪽으로 넘어와서 모델링 환경으로 넘어와서요. 얘를 해제해 보겠습니다. 병렬했죠. 그런 다음에 저장을 하고요. 다시 한번 이쪽 창으로 넘어와서 예 도면 더블클릭 드래프팅 환경으로 넘어오겠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업데이트 하라고 얘기가 나오겠죠? 업데이트 했습니다. 그러면 찍어놓은 게 있으니까, 그거랑 다시 비교하고 싶으면, 오브레이 CGM 하면 되겠죠. 그렇죠? 자. 이렇게요. 겹쳐보는 겁니다. 자, 시, 어, 스냅샷 데이터는 지우겠습니다. 간단한 방법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create s n 데이터라는 명령을 이용해서 스냅샷을 찍어놓으시고 그 다음에 형상도 변경하고요 그리고 도면의 치수의 위치라든지 뷰의 위치라든지 그런 것도 변경할 수 있겠죠 그런 다음에 어, 도면을 업데이트 한번 해주셔야 됩니다 꼭왜 형상의 변경사항을 도면에 반영을 해야 되니까요 그 다음에 오래 cgm 하시면 되는 겁니다 요게 하나의 그, 한 사이클이죠 그러다가 이제 더 이상 스냅샷으로 찍어놓은 데이터를 삭제하고 싶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delete c o m p a r 하는 거예요 그게 스냅샷 모드고요 이번에는 이 트랙 체인지 모드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일단 이쪽에서요 제가 이 부분을 비활성화 시켜놨습니다 확실한 차원에서 저장 한번 하고요 이쪽에 와서 업데이트 할건 없겠죠 아직까지는 자이 트랙 체인지를 하기 전에는요 세팅을 여러분이 잘 하셔야 됩니다 세팅에 들어와서요 지금부터 할 거는 트랙 체인지 모드다 이런 얘기고요 그러면 파워포인트처럼 이렇게 넘버링을 하나씩 하나씩 붙이고 싶습니다. 어느 부분에 변경됐는지 확인하고 싶으니까요. 그러니까 요거를 체크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베이스 라이온 컴페, 컴페리션 되어 있는데 요 부분을 트랙 체인지로 바꾸시고, 아이디 넘버, 예, 붙이겠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심볼 모양도 삼각형으로 할지 원으로 할지 저는 원으로 해보겠습니다. 사이즈가 너무 큰것 같으니까 좀 10으로 하겠습니다. 좀 분홍색으로 해보죠. 예. 뭐 실선으로 하겠습니다. 선굵기는 제일 가는 거라 하죠. 그럼 어떤 데이터를 볼 거냐 이런 얘기입니다. 리포트 필팅에서는요. 필터에서는요. 시트의 변화 상황, 뷰의 어떤 위치 변화 상황, 치수의 변경 상황, 뭐 노트, 뭐 각종 어떤 심볼들의 변경 상황 뿐만 아니라 밑에 보면 테이블, 파트 리스트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일단은요. 다 한번 체크하고 그렇죠? 체크해놓고 추적을 해 보겠습니다 오케이 하죠 그 다음에 여러분이 어떤 변경사항을 만들기 전에 이 세팅에 따라서 추적을 할수 있게끔 센서를 이제 작동을 시켜야 됩니다 그게 뭐냐면 요거 눌러놓는 겁니다 눌러놓으면 이제 센서가 작동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변경을 하는지를 일일이 추적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쪽 창으로 넘어와서 요거를 어, 모델링 환경을 넘어 알겠죠 체크 체크 체크 체크해서 변경을 했습니다 저장하고요 그 다음에 드로잉 환경으로 더블클릭 넘어와서 애플리케이션도 드래프팅으로 맞추겠습니다 자 그리고 업데이트 해줘야겠죠 마우스 오른쪽 업데이트 하겠습니다 변경이 반영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전 도면하고 실험 업데이트한 도면이 어떠한 변화가 있는지 봐야겠죠 그러면이 뷰에서도 이 도면 자체도 변경이 될수 있겠죠 그러면 치수들 이렇게 옮겨 보겠습니다 얘도 옮겨 보고요 그 다음에 이 뷰의 위치는 이렇게 변경을 해 보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실제 어떻게 변경이 됐는지 이제 그렇죠? 센서를 달아 놨으니까 센서가 감지해낸 사항을 여러분이 확인하고 싶으면 요거 누르면 되는 겁니다 Execute Compare Report 그니까 보고서를 시, 실행하겠다는 얘기입니다 딱 눌러 보시죠 그러면, 이전 도면에 비해서 지금 몇 가지, 26가지 어떤 변경 사항이 일어났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새로 추가된 것은 없는데, 지워진 것도 없지만, 뭔가 변화, 변경된 것은 있다는 얘기입니다. 26가지나 변경이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일종의 보고서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렇죠? 음... 자, 그럼 밑에서 좀더 세세하게 보이는 겁니다. 시트, 예, 시트에 변경이 일났는데이 시트 있죠? 이 시트 1번에 내부적으로 변경이 났는데 뷰가 어떻다는 얘기입니까? 이 뷰도 변경이 났다는 얘기입니다. 뷰들은 대부분 변경이 났겠죠. 그렇죠? 열어보겠습니다. 제둘의 변경이 났고요. 이런거 있죠? 보드. 자, 얘 같은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위치도 바뀌었다는 얘기입니다. 원래 이 위치였는데 이 위치로 바뀌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렇죠그 일일이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혹시나 색깔, 아 색깔이 색깔좀 그런데 싶으시면 요 어떻게 하시냐면 일단 OK 누르겠습니다. 자 요거를 모노크롬을 해제해 보시죠 그럼 아까 전에 여러분이 세팅해서 이 설정했던 값으로 해서 요렇게 변경사항을 일일이 추적해 주는 겁니다 그럼 다시 실행해야 되느냐 그럴 필요는 없죠 왜? 어, 오픈 컴퓨어 리포트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이거 다시 누르셔도 됩니다 네, 누르셔도 되는데 이미 존재한다는 얘기죠 그렇죠? 컴퓨어 리포트 이거금방 한번 눌러가지고 이미 있던 게 있다는 얘기예요오버라이트 하겠느냐 그러면 이게 정상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놓하시고 요거 눌러보시면 기록해놓은 게 남아있죠. 네. 내부적으로 기록되어 있는 게 다시 여는 겁니다. 이거는. 이거는 다시 재실행하는 거고요. 자, 그래가지고 치수도 어느 것이 변경이 됐는지 일일이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7번, 7번이 어떤 거죠? 이 예, 치수가 변경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자, 10번, 이 치수가 변경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렇죠 자, 그런 식으로 왜냐면 하 이쪽에 구멍이 있었는데 구멍이 사라져 버려 가지고 그렇습니다. 그렇죠? 자, 그런 식으로 하나씩 하나씩 변경하면서 아, 이거는 내가 확인을 했다.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오케이 하시면 되겠죠? 이렇게 컴퓨터 리포트를 추적하고 이더 이상 추적하고 싶지 않으면 이걸 해제하시면 되고요. 컴퓨터 리포트를 지우고 싶으면 얘를 누르시면 되는 거예요. 사라지는 겁니다. 그럼 다시 실행해 보면 어떻게 될까요? 변경 사항이 없으니까 0이 라고뜨겠죠왜 이게 이제 정상이 되버린 겁니다. 그럼다음 제가 이거 살짝 한번 바꿔볼까요? 얘도 위치 바꾸고, 얘는 한번 지워볼까요? 딜릿 됐습니다. 그럼 다시 한번 실행을 해보시죠. 계속 추적을, 사, 추적 기능이 살아있으니까, yes 누르면 지금 뭔가가 병이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지수에 얘가 위치가 바뀌었죠? 얘도 위치 바뀌고, 얘는 지워졌다는 뜻입니다. 1번요. 자, 그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이 추적해 나가실 수 있는 기능이 바로 이 트랙 체인지입니다. 아시죠? 그럼 좀더 이제 세부적으로 미세하게 여러분이 추적해 나으실 수 있습니다. 끄고 싶으면 해제하시면 되겠죠? 네. 턴오프했다 얘기입니다. 껐다 얘기예요예스 yes 하겠습니다. 그럼 기존에 있던거 어떻게 하겠느냐? 지우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자, 그런 얘기고요. 근데 너무 많은 것들이 추적되는 게 싫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세팅에서 나는 시트의 변경사항이란지 이런 건 필요 없고 치수의 변경사항만 확인하고 싶다 그러면 나머지 거다해제하시고 치수만 그렇죠? 체크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하셔가지고 자 두가지 모드 좀 기억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는 스냅샷 모드가 있고요 얘는 단순하게 겹쳐보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트랙 체인지 모드가 어떻다는 얘기죠 어, 아주 미세하게 어, 그렇죠? 확인해 보는 기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꼭 한번 여러분이 실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